인간이 초기에 얻게 된 에너지원풀 발견된 이래로 전반에 걸쳐 많은 곳에 이용되며 인류의 역사를 바꿨을 뿐 아니라 현대에는 캠핑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죠 올 한해 각종 재료를 활용해 제작된 스토브들을볼수 있었는데요 저 또한 2차 연설을 통해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스토브를 제작하여 하계 캠핑을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계캠핑을 준비하면서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스토브를 내부에서 사용하기엔 두통 혹은 질식 등의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계캠핑에 적합한 이너스토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만 하냐고요 아닙니다.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말이죠. 핵심 제작 요소로는 내부 난방, 동계 캠핑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줄 계절 별미, 빼놓을 수 없는 불멍과 가지고 다니기 편한 휴대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아는 이성과 끊임없는 감성으로 창작도구를 모아놓은 공간,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계캠핑을 즐겁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이너스토브 만들기입니다 동계캠핑에 빠져서는 안될 필수템인 이너스토브의 제작과정이나 실사용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너스토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는 맥주통도 일리캔도 아닌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떨리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의 재질이 스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녹에 강하고 그을림이 적어서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기 전 이너스토브의 원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화제 혹은 토치로 생성된 작은 불씨는 하단의 불조절 구멍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만나서 장작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뜨거운 열기는 상승하고 끊임없는 산소 공급으로 활활 타오르는 장작의 불꽃과 연기를 연통으로 배출시키는 원리입니다. 연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화력이 좋아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온라인에서 구입한 2리터짜리 사각공캔입니다. 25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작업은 재바지와 산소흡입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원래 달려있던 미끄럼 방지 고무는 필요없습니다 재바지가 들어갈 자리를 마킹해주어야 하는데 휴지통이 곡선이라 종이를 활용해서 마킹할 계획입니다 재바지 마킹용 종이를 오려준 뒤 반으로 잘라줍니다 테이프로 붙여 휴지통 곡선에 고정시켜줍니다 곡선때문에 약간 떨어뜨려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킹을 해주면 됩니다 대바지가 될 공캔의 상단에도 마킹을 해 주었습니다 다르기 힘든 곡선을 홀쏘로 뚫어 준뒤 글라인더 작업을 하면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글라인더 작업 후 날카로운 면을 사포로 갈아주는 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사각 공캔도 잊지 않고 커팅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사포질은 너무 귀찮습니다. 다행히 잘 들어가네요. 이건 사각 공캔의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활용하여 불조절 키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먼저 휴지통을 자르고 남은 조각을 활용해서 불조절 레버를 그려줍니다. 저는 3개의 구멍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3곳에 마킹을 했습니다. 마킹을 했다면 잘라주어야겠죠? 가위로 잘라보았는데 굉장히 쉽게 잘리네요. 레버 손잡이를 뚜껑에 넣기 위해 대략적인 유격을 확인하고 글라인더로 잘라줍니다. 레버 손잡이에 고리를 달아줄 구멍과 불조절 구멍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레버가 들어갈 뚜껑에도 동일하게 3개의 구멍을 뚫어준 뒤 커터칼로 지저분한 부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참! 볼트 구멍도 뚫어주어야 합니다. 얼추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3mm짜리 나비너트와 볼트입니다.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택배 비용이 아까워서 제작에 필요한 볼트를 한 번에 주문하였습니다 제바지와 불조절 레버에 분실방지 고리를 달아줄 차례인데요 구멍은 피스로 뚫어주었습니다 굴러다니는 악세서리를 활용하였는데 굉장히 잘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이케아에 갔을 때 구입한 스텝 문고리입니다. 이제 손잡이만 만들어주면 제 바지 작업은 끝이 납니다. 사용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빨리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장작을 넣어줄 문과 캠핑의 감성을 책임져줄 불보기 창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불보기 창은 온라인에서 3만원대에 구입하였습니다 불보기 창이 들어갈 자리를 마킹해준 뒤 무작정 자르러 갑니다 잘못 잘랐습니다 반찬통은 마트에서 8,000원에 다시 사왔습니다 잘못 자른 반찬통이 쓸모가 있네요 높이가 같아서인지 휴지통의 곡선에 그릴 때 사용했더니 편리합니다 이 부분이 이너스토브 제작중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입니다. 곡선 부분을 예쁘게 자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한 사포질을 하면 해결됩니다. 미리 체크한 불보기창의 유격도 조절해 주었습니다. 불보기창이 들어갈 자리에 잘 맞는지 확인한 뒤 내부 작업장으로 복귀합니다. 잘 맞춰진 프레임에 내열유리와 고정 프레임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볼트가 들어갈 위치를 마킹해준 뒤 프레임을 잠시 탈거해줍니다. 타공은 3mm로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볼트와 캡너트입니다.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해 와셔를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군데 미리 결합해보았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자리도 채워 주겠습니다. 캡너트를 사용하였더니 깔끔하네요. 이건 제 바지에 쓰고 남은 스텐 손잡이입니다. 여기에 달아 줄지 여기에 달아 줄지 여기에 달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잘안 뚫리네요 카메라를 신경쓰며 작업하다 보니 영 자세가 안나옵니다 타공 위치에 손잡이를 잘 달아주었습니다 옆에 달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을 달아줄 차례입니다 기존 휴지통에 뚫려있던 구멍을 활용해볼 계획이고요 원하는 위치에 맞춰준 뒤 유리를 보호하고 임시로 문을 고정해줄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었습니다 문과 휴지통을 고정할 튼튼한 스텐 경첩은 온라인에서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문이 뒤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마킹해주었습니다. 신나게 뚫어줍니다. 이건 역시 온라인에서 구입한 5mm 짜리 스텐 볼트와 캡 너트입니다. 자, 이제 고정만 해주면 되는데요. 볼트 길이가 짧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10mm짜리 길이로 두께를 줄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볼트 길이를 여유있게 준비하셔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행히 잘 맞아서 힘껏 조여주었습니다. 휴지통에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다행히 잘 맞네요. 이건 문을 고정시켜줄 스텐 매미고리인데요. 온라인에서 5,000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매미고리의 장점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열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유격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뒷부분은 일반 육각너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매미고리를 달아줄 위치에 마킹을 한뒤 타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구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저 타공을 해준 뒤 매미고리를 고정하였습니다. 잘 닫힙니다. 이건 휴지통에 포함되어 있던 꽁초 걸음망입니다. 안쪽 부분을 커팅하여 재걸음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커팅한 제거름망을 고정해줄 10mm 짜리 육각볼트 12cm 짜리와 강력하게 고정해줄 플랜치 너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볼트를 시킬 때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몇백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제작 시 볼트 1개, 너트 3개를 한 세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거름망 작업을 하기 전, 불필요한 재바지는 제거해줍니다. 아, 아니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볼트의 간섭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길이로 타공한 뒤큰 10mm짜리 길이로 확장해주면 보다 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쏙쏙 잘 들어가네요 이제 안쪽에 플랜치너트로 고정해줄 차례입니다 안쪽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아서 바로 뒤에 내부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오니 필요하신 시청자분들은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거름망을 자르고 남은 휴지통의 부속과 휴지통에 포함되어 있던 꽁초바지 보일러집에서 얻어온 75파이 플랜치 소켓입니다 이너스토브의 뚜껑을 제작할 때 필요합니다 볼트와 너트가 들어갈 자리를 마킹한 뒤 타공해주겠습니다 작은 구멍은 그라인더로 자르기가 까다로운데 안보이는 부분이라 팔각형으로 잘라주었더니 작업속도가 올라가네요 불보기창 경첩에 사용했던 캡너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볼트는 깜빡하고 주문을 못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였더니 길이가 안맞아서 와셔를 사용하였습니다 볼트 길이가 맞다면 와셔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있는 힘껏 조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기배출구 뚜껑을 고정해줄 김치통고리입니다. 온라인에서 개당 93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미리 하나 달아보았는데 잘 작동이 되네요. 김치통 고리를 달아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격을 잘 맞추지 않으면 잠기지 않기 때문에 잘 맞추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단한 번뿐이니까요. 마킹을 잘 해주었다면 신나게 타공하고 조여주면 됩니다. 저는 상단에 김치통 고리 3개를 달아주었는데 원하시는 만큼 추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연통도 잘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잘 맞네요 하단에도 상단과 동일하게 김치통 고리 3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용도는 이너스토브를 거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이너스토브를 거치할 다리를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삼각대를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2,000원에 구입한 지름 23cm 스탠 접시를 가운데 타공하여 삼각대와 고정시킬 계획입니다. 10mm짜리 볼트와 고리너트를 활용하여 강력하게 조여주었습니다. 스파리에 달려있던 부속을 활용하여 방화수 혹은 장작을 담아놓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휴지통 안에 포함되어 있던 통도 한껏 활용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너스토브를 거치대에 고정만 하면 되는데요. 너무나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음 안에 뭐 없나? 어? 태팔 후라이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종이장 같은 스탠 접시를 탈거해주고 접시를 장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후라이팬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울스탠을 기획하였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두번 속고 싶지는 않아서 강력하게 화풀이를, 아니, 확인을 해봅니다. 약육강식 종이장은 가차없이 내동댕이입니다. 다시는 풀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미친듯이 조여줍니다. 이제 슬슬 지쳐갑니다 이번엔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처음 해보는 작업에는 변수가 따르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재미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덧 마무리 작업입니다 채소마켓에서 2,000원을 주고 구입한 스텐으로 된 신선로 그릇입니다 이너스토브를 활용하여 군고구마, 군밤, 군계란 등 계절별미를 즐기고 싶어서 구입하였는데요. 상단에 구멍이 연통에 들어갈 정도로 날려주었습니다. 손이 베이지 않도록 사포로 잘다듬어주었고요잘 맞는지 장착을 해보아야겠죠? 이너스토브 일명 텐트용 화목난로 제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사용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설정 아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로드 될 유익하고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스커버리 우리의 발견입니다 캠핑의 불은 필수 요소이지만 특성상 청결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동계 캠핑 가실 때 스토브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저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 휴대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녹이 잘 발생하지 않고 검은 그을음이 외부에 생기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너스토브를 설치할 때 필요한 부속들은 이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거치대가 될 후라이팬과 짱 박혀있던 삼각대를 결합해줍니다 처음에 스탠 접시로 작업했다가 접시가 너무 약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후라이팬을 선택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제작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후라이팬 극강추입니다 이너스토브의 본체를 거치대에 올려준 뒤 김치통 고리를 결합해 줍니다 다음은 뚜껑 부분에 부속을 결합해 주면 됩니다 우선 외부에서 스톱으로 사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신선로 그릇과 어딘가에서 주워온 삼발이를 결합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통만 달아주면 텐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너스톱브가 됩니다 장작에 불을 쉽게 붙이려면 착화제가 필요한데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뒤적여 봅니다 이마트? 다이소 코스트코 주유소 쿠팡 아 쿠팡은 아니지 장작도 넣어줍니다 이제 문을 닫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매미고리도 사용해보니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바지를 잠시 빼고 불을 붙여주겠습니다 금세 불이 붙어버리네요 잠시 멍때릴 시간입니다 뜨거워지니 색이 빠르게 변합니다 어느정도 그을려주었으니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에는 재주가 없어서 라면과 가공된 크림 파스타 소스 바지락을 사용해서 크림바지락 라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JMT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캠핑을 위해서 연통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깜빡하고 온도계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온도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한참을 떠들며 놀다가 간식거리로 군계란을 만들어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나머지 심장의 쿵쾅거림이 테이블에 닿아서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란아, 형이, 아니 오빠가, 아니 아무튼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익어줘라. 약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잘 익었을까요? 바싹 익었지만 맛이 훌륭합니다 맥주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모를 안전에 대비해 달아놓았던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고맙게도 한 번도 울리지 않네요. 잠들기 전 마지막 작동 테스트를 마치고 잠에 듭니다. 이렇게 저의 이너스토브를 주제로 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